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오늘은 구글 사용자 이름 변경 및 사진 변경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표시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여 주세요. 잘 모르신 분들에서 화살표로 표시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메뉴에 있는 개인 정보를 눌러 클릭해 주시고 이름을 변경하시에는 이름을 눌러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서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사진 변경은 동그라미를 선택 후 사진을 클릭하고 여기서 일러스트 그림이나 구글 포토 혹은 컴퓨터 가져기를 눌러서 재개 중에 메뉴 중에 만약 컴퓨터 에 저장됐다면 컴퓨터 업로드 를 눌러서 사진을 선택 후 사진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한후 다음을 누르고 프로필 인 사진으로 저장이라는 글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